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내용은 히라마 산맥 동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주간 퀘스트예요 해당 주간 퀘스트는 두 종류가 있으며 정의 몬스터를 잡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유저가 아니라면 파티를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우선 처음으로 진행할 퀘스트는 안개초원 야영지라는 장소에서 수락할 수 있는 주간 퀘스트이며 퀘스트의 내용은 키르바차 교단의 정예 몬스터를 200마리 처치하는 것이에요. 정예 몬스터들은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다수 분포해 있으며 다른 지역과 다르게 3마리씩 뭉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따라서 광역 스킬을 이용하여 잡는 것을 추천하며 몬스터가 상태이상 스킬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킬러와 함께 사냥하는 게 좋을 거예요. 킬바차 정의 몬스터들은 3마리씩 뭉쳐서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 몬스터들보다 강화제와 명예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보니 사냥하는 사람이 많아요. 따라서 퀘스트를 진행하다가 적대 세력의 공격을 받는 상황이 잦으며 웬만하면 평화 시기에 주간 퀘스트를 진행하는 걸 추천해요. 퀘스트를 혼자 진행할 경우 대략적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공대를 구성하여 진행하면 10분 정도만에 끝낼 수도 있으니 주간 퀘스트 공대가 있다면 꼭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 단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퀘스트를 완료하면 보상으로 정원의 강화제 80개와 각성 주문서 3단계 30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정원의 강화제를 받아두는 것이에요. 정원의 강화제는 고귀한 이상의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강화제이며 증가하는 경험치의 수치가 높고 태초 등급까지 달성하더라도 특화 단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강화제는 꾸준하게 필요하게 되므로 일일 퀘스트로도 습득할 수 있는 각성 주문서보단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간 퀘스트를 진행할 장소는 계단 폭포 야영지이며, 퀘스트의 내용은 하라디움 변이자를 200마리 처치하는 것이에요. 해당 퀘스트의 몬스터들은 앞쪽에 위치한 폭포에서 주로 출몰하며 공대에 참여하여 진행할 때는 폭포를 내려가면서 몬스터를 싹다 잡고 포탈을 통해 위로 이동한 후에 다시 내려가는 방식을 이용해요. 하지만 혼자 진행할 경우 용사의 전당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몬스터가 연속적으로 젠되는 장소가 있으며, 많은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드릴게요. 해당 위치의 삼거리에서 전진을 하면 용사의 전당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좌측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으며, 여기서 좌측 방향으로 올라가면 퀘스트 몬스터 두마리가 바로바로 리젠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이 장소는 유저들의 이동이 거의 없어서 기습을 당하는 경우는 적으나 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서 안개와 마찬가지로 평화시기에 하는 것을 추천해요. 퀘스트 보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아이템은 영롱한 강화제 150개와 각성 주문서 3단계 15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정원의 강화제에 비하면 영롱한 강화제는 상승하는 경험치의 양이 매우 적고, 소비되는 노동력이 높음으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받으면 돼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